똑같네. 형 헤라 세우고요 <웃음> 해라 세우고 해야 되겠죠 <웃음> <웃음> 지금, 지금 따는 건 정확하게 45도 해야 돼요. 그죠? 그래, 고지에서 정확히 말 들어가겠죠? 네. 됐어요. 네, 정리하세요. 음. 이게, 이게, 이게 큰것 같은데? 렇기 딴거야? 헤라 한번 대보세요 헤라 한번 대보세요 거기가 8 m m 야 되는데 헤라 올리고요 조금, 더, 조금 더 들어가야 돼 8mm정도 정도 맞춰주세요 조금 덧바응 그래서 그래 요하나 잠깐 있어봐 예?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잠깐만 있어 봐. 됐어. 요 장력을 제거해 준 다음에 헤라가 들어가야 될 텐데 바로 헤라가 들어가시네. 그렇지, 그렇지. 예, 그거 하고 바로 헤라 바로 집어넣고 붓기 전에 바로 긁어버리고 쭉 내리세요 그냥 옳지 끝수고하습니다 네,